우야우야오나나나나나 오는 건 아닌 거 같고 왔다 갔다 야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 Too to two, to two, to two, to two, to two, o two, to two, to two, to two, to t 이번에 프린이랑 고인물 컨텐츠 찍어서 겨우겨우 조회수 또좀 평균 조회수 끌어올리는 듯 싶었는데 다른 영상들 올리니까 또다시 계속 개판 나고 우리 직원들 다른 일자리 찾으러 가야 될 때가 온 건가 걱정이 가 많이 됩니다 우리 직원들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떡하노 나는 만약에 유튜브를 접더라도 우리 장작분들이 먹여 살려줄 거라 괜찮은데 우리 직원들은 아니잖아 맘마 매야 여, 여긴가? 철창 열쇠? 오! 나와! 뭐야? 사람을. 뭐야, 심장이 뛰고 있는데? 참신하긴 한데, 제가 지금 보니까요. 노란색 틀이. 트리... 아무리 봐도 얘 같거든요? 죽고 싶지 아 이게 맞아? 어, 미안해. 난 탈출을 해야 돼. 단... 쓰레기야아으으으 m o m 심장이 안 좋아 진짜 진짜 안 좋은 거 같아 심장이 와. 이야. <목소리> 아우 비발로들 발정나서 무서워 죽겠네. 계속 소리 지르는 거 봐. 아 하고 싶다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맘마메야 <목소리> 이제 승무원 기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 휘적휘적 어, 벌써부터 지금 무슨 느낌인지 아, 지금 감이 오죠? 잠 지금 오른팔 왼팔을 귀족. 따로 움직여야돼? 그니까 러 이게 지금 저희가 추진력이 전혀 없어요 막 움직인다고 추진력을 얻는게 아니기 때문에 형발좀 좀 잡을게 아, 자 잡어 아, 됐다 가자 아, 아, 아, 아, <웃음> 좀 <웃음> 머리 좀 어떻게 해봐 어, 됐다, 어,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자 가자 아유 <웃음> 아우 힘들어. 어어아 어. 어. 어, 오. 잡아. <웃음> 다리를 오므리세요. 헉. 하. 아이 게임 진짜 웃긴다. <웃음> <웃음> <웃음> 아 <유>. <웃음> <웃음> <웃음> 이. 퍼즐이 막오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뻥밤해요. 아직까지는 그냥 분위기만 조금 특이하고 아이고! 뭐가 나오시네요! <웃음> 이래서 주둥이를 조심해야 된다고 아이엠 예. 맘맘 잠깐. 가... 어? 가위바보에서 이거 하나씩 먹게 하자 그래? 그거 뭔 초콜릿이야? 응 지는 응? 사람이 먹는 거? 응. 안 내면 진거갈바보가위보안 어. 내면 진거갈위바이보 오케이. 존내시네. 너무 심다아 죄송해요 여러분. 내가 <웃음> 아니라. 너무 죄송해요. <웃음> 으 야. 잡았어 자! s t j 아 Uuuuh! u u 악 u h Uuuuh! Uuuuh! Uuuh! Uuuh! Uuuh! Uuuh! Uuuh! Uuuh! Uuuh! u u 너, 굿. 너, 너, 너, 너 어떻게 연결해야되냐, 이거? 난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웃음> 맘맘메야 외계 문명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예요? 의문의 출입구 청소 완료 허어 <웃음> 외계인이 여기 들렀다가 이렇게 다시 와가지고 여기를 와서 칵투 하고, 침을 한번 뱉고 다시 돌아갔네 아이유 제 시점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팬츠들의 총고카수는 어? 확실합니까? 네. 다음 절차를 위해 자리로 가서 대기하고 계시기를. 아니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요. 너왜 그렇게 생겼어요? 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못못 못 참아.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자 봐봐. 이렇게가 얼굴일 거아니야 이렇게 머리고. 어. 개커! 눈이 얼마나 비중이 큰 거야! 순정만화! 순정만화급이야, 이거! 얼마나 큰겨! 홍조도 그려달라고? 홍조가 좀 귀여운 것 같기도. 다시 무서워졌어! I am my m m 아, 여기에서 기다리는 거야? a f t e t h 수학 이후? 그럼 과학인가? 죄송합니다, 분위기깨서 아, 씨. 우리가 깨는 그 멘트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으이야 아, 응. 라라라라라 큰일 나서요 냉장고가 더 필요한데 기업 몇개 있냐? 기업 많아 많아 아 졸라 많아 음. 예 여러분 제가 뇌뺀 상태에서 하는 게임이 돈스타 보거든요 진짜 할거 없을 때 할거 없을 때가 아니라 그냥 진짜 방송하기 싫을 때 키는 게 돈스타브니까 돈스타브의 모든 영상은 다 이따구로 찍을 겁니다. 네. 아, 왜 집중 안 하고 막 컨텐츠 그지같이 찍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 그럼 바로 돈스타브 지워버릴 거임. 음.